화려한 시... 세상 의인은 없고 사람들은 하나도 늘 떠나고 어두운 세상 슬퍼하시는 주님 정하신 그날 세상을 고치시네 주를 떠나고 어두운 세상 슬퍼하시는 내리시네. 사랑 우릴 구원했네 사랑해 주님 온전히 행하셨네 주의 나라 자 사랑 우릴 구원했네 사랑해 주님 온전히 행하셨네 주의 나라 홀로 영원히 a m e